터져있지 안넣어 <웃음> 아직 들어가지다 <웃음> 보자 얘네가 원래 좀... 통통한 편인데... 얘네 안을있으셔야죠 괜찮다니까 가있다다다 너무 많이... 귀가 너무 아팠나? <웃음> 잘 맞네. <웃음> 그러게. 아, 아 아이고, 아이고. 많이 나아졌네. 앉았고 근데 조금 컸어. 어, 살이 좀 많아졌나 봐요. 됐어요. 살이 기다려. 기다려. 아이고 살이 1.8kg네요. 기다려. 앉아. 기다려. 우리 기다려. 우리 기다려. 거리 3 6 k m 됐네요 오왜까잘는게요 어, 아, 아, 괜찮아 아 아파서. 너의 차례를 잡고 올 거예요. 안 아프지? 아... 너는 초음파하면서도 자잖아. <웃음> 잘 맞을 거야. 너무 겁에 질 t 는데 l 응, my d 다 아이 잘한다. 아이 잘한다. c h and come out. 지 d a r e 아 t 아프지. r e n t I d a r e n 다 I d 다 r e 찐사리 진짜리 앉아! 찐짜리 앉아! 찐짜리 앉아, 앉아. 잠깐만 잠깐만 너 앉아봐 다시 다시 다시 2.4kg라고? 야야! 2, 2 3 8 와. 와. 어디 올게요? 조용히 좀하음응 <웃음> <웃음> 음, 아. 괜찮아? 무서아 근데 이 나이 때이 정도 살찐 건 괜찮은 거죠? 원래 이정도 찌죠? 그래요? 네. 얘가 많이 찐 거예요? 아, 그러니까 많이 찌진 않았는데 배가 통통해요. 아, 살이 쪘다기보다는 <웃음> <그냥> 과식 소견이에요. <웃음> 아, 아이고, 먹도렇게 미안하다, 아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괜찮은데. 이제 살이 많아서 주사 맞는 건안 아플 거야. 힘들어지잖 어, 머 하나도 안 찌네. 음. 뭐가 음. 왜 그래? 뭔사이 나잖아가왜 어, 그래? 니가... 어 무서워. 한, 번, 한 번도 안 짖네. 약간 세상 초월한 비시네 우리 조용히 이제 모걸 통달했어?